같이 가치, 방? 가치방. 네, 같이 방이지. 어, 근데 너좀 오늘 왜 그러냐? 왜요? 너무 얼굴이 쪼금해요. 얼굴이 어, 쪼금해요? 네, 같이 있으니까 얼굴 두배 차이가 나서 이렇게 뒤로 가야죠. 음. <웃음> 여러분, 이분은 음. 아시죠, 다들? 부하거래 리더, 재아예요 음. 요즘은 막 혼자서 여기저기 방송 막 많이 나서 TV만 키면 요즘 계속 나오는 그 핫한 유명한 연예인이신, 제아님. <웃음> 여기저기 안 나와. <웃음> 여기저기 매일 나오잖아. TV만 키면 네가 아, 나와. 아, 나 봐서 그런가. 그런가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았어요. 사실 그 소머즈의 구독자이기도 아, 하면서 네, 완전 소머즈의 대단한 열성팬이거든요 아 제가 하도 홍보를 하고 다녀가지고 네. 소머즈 매니저냐는 소리까지 맞습니다 <웃음> 매니저가 일을 잘 못해서 제가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아요 지금은 뭐 아니지 뭐좀 유명하잖아요 뭐 아, 아, 요즘 있죠? 좀 좋아지고 있어요 네. 아, 네, 여기서 좀... 요즘에 살짝 보이고 있어요 그게 다 누구 덕이다? 아이고 니덕이 네 <웃음> 아,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똑같은 옷을 입고 모였냐면요 또 유튜브로 언니들병아리, 나돌병아리일 때 네. 어 우리 만 명이 넘으면 야그 네가 가능성 있을 거으니까만명 넘면은 으 우리 같이 합 방을 하자. 그렇죠. 왜냐면 가장 친한 우리 친자매 같은. 네. 둘 이렇게 이 열심히 이렇게 공사, 했는데, 했는데 공사 공사 했는데. 공사 공사 했는데. 근데 얘가 만 오천 명이 됐는데 연락이 없네. <웃음> 내가 진짜 아니 이런 이런 X S P. 너보았 나. 제주에서 있었잖아. 네 요즘 얘가 네. 제주살이라고 있어요. 아, 맞아요. 제주도 있었어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를 딱때렸죠너 뭐하는 거냐. 너만 오천 명넘은거 아니야. 그러냐. 아니 만명 넘. 왜 13,000명, 4,000명 내 지켜보는데 전화가 거없다 어떻게 된 거냐? 잘 나간다고 입싹 닦은 거냐? 아니 그게 아니라 응. 이거를 100만 유튜버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도 초물이 기다 둘이서 지금 뭐하는 거야? 우물이 저는 아직 2,000명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얘는 잘났다는 식으로 음. 영상 몇개딱 되더니 역시 음. 연예인의 그 버프는 따라갈 수가 없나 봅다 아니요, 겁니다. 저도 여기저기 제 커뮤니티에 올렸지만 네. 진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맞 아, 요막 싼다라고 해 네. 잘나가는 사람이 도움을 가지하고 막, 아, 진짜 부럽더라고요. 아니, 많은 분들이 도와, 도움을 주셨는데 사실 그 구독까지 누르기가 사실 그게 힘든 거예요. 네, 그게 진짜 힘들다는 걸 제가 아, 알고 저도 뼈들이 네. 느끼고 너무나도 있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래도 조금 조금 그래도 빨리 가지 않았나 싶으면서, 네, 네. 그렇면 잘하는 거예요. 아니, 야더 열심히 해야. <웃음> 되겠다. 왜냐면은 원래 벌래 왔는데 응. 구독을 했다가 바로 또 취소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별거 없네. 이러고 취소할 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없네.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나를 보고서는 구독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소머즈의 팬으로서 소머즈의 뭐야 유튜브에또 제가 나올 거를 또생각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나는 그리고 네. 제야월드에 올라가면은 네. 제야의 그 15,000명 중에 한한한 뭐 30명 만이라도 <웃음> 저를 좀 귀여워. 왜요? 보여주세요, 여러분! 어, 100명, 200명 가자! 예, 그부활할때막 아브라카다 잘 나갈 때, 완전히 한달 때, 얘네 팬들이, 얘, 그러니까 가그 너구리잖아요. 명이 너구리? 어, 너구리 친구 팬더. 이렇게 해가지고 저의 팬카페까지 만들어줬던 그 오. 저력이 있어요, 우리 그부활할 팬들이. 그럼, 아직 그 팬들 남아있어? <웃음> 폐쇄된 걸로 알고 있어. 폐쇄된 걸로 알고 있어. 팬더가 폐쇄됐어요. 그럼요. 다시 파주세요, 여러분, 소머즈로. 제가 지금 방금 정말 소름 끼치게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거든요. 뭐죠? 언니가 항상 응. 뭘 먹고 응. 노래를 응. 바로 즉석에서 지어가지고 그쵸. 바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근데 진짜 나는 정말 너구리를 하고 싶었거든요 지금 별명이 너구리여가지고 뭐. 너구리를 응. 한번 먹고 응. 언니가 지은 걸로 응. 내가 랩을 하고 언니가 노래를 하던지 너 랩하게? 얼마 전에 그 언니 거 공차 보고 와 진짜 소름이 다 끼쳤어요 응. 아 지금 바로 할 수가 있어? 기억이 나? 나는 듣고서 정말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아또뭐지막 뭐라... 뭐... 매일 보고 살면서 또 이런 20년을 알고 지낸 언니인데도 볼 때마다 새로아 한번 해줄게 알았어 아아 <웃음> 다시 한번 응. 자 가사 예, 와 발대로 쭉 빨아 당기면 이안의 미소 번지는 달콤한 마녀 사례를 퍼주로 중간에 펄 쫀득쫓게 씹히면 JLT 목마린데 배고픈 엄청난 단관이 너에게 다쳐도저망하가지마공차 매장 들어가서 아무거나 시키면 씹히는 게 있어 마사오이 okay. 돌아오는 길에 춤추는 강아지 만나면 안부도 전해줘 너무나 귀여운 강아지 너무나 귀여운 공차 다이고만 맛살으로 지는 중간에 버리조덕게 시피모 J&T 예능에서 제가 가끔 이렇게 뭐 빵빵 터지는 말들이 거의 다언니거거든요아또뭐 이렇게 또 겸손한 소리를 하세요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좀뭐 이렇게 자주 예능에 비춰졌을때좀 많이들 좀 사람들이 반응이 좋았던 게다이언니거라서야 근데 나 지금 좀 웃긴 게 우리가 네. 확실히 카메라를 켜니까 네약어아니 <웃음> 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좀 뭔가 이렇게 격식을 차리게 되네 아니야 아니야 사실 그렇잖아 우리 원래 이렇지 않는데 어러니 <웃음> 아, 그러니까. 없네요. 어쨌든 우리 왜냐면 고객님이시거든. 그렇지. 우리에게 고객님이시거 고객님이셔가지고. 근데 어쨌든 지금 공차. 이걸 듣고서, 와, 이 언니는 진짜. 왜 이래? 정말 진또리다. 진또리면 아, 진짜 또라이. <웃음> 진또백이 또라이. 언니랑 저랑 너구리를 하는 거를 좀더 박진감 넘치면서 스페니쉬 하면서 뭔가 그런 식으로 만들고 싶거든. 언니 지금 나오는 거야. 먹지도 않고, 먹고, 는 먹고 써야지, 먹고 써야지. 아니, 너희가 좋아. 아니, 지금 고기 갔어요. <웃음> 아니 얘 어째 30만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30만 뷰가 나오는 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의 뷰인가요? 35만 뷰예요 뷰인 지금. 네, 잘났다 깨꼴인데요 스피치레스. 진짜. 얘가 그날 녹음하러 가는 날 저랑 같이 앞에 아침에 짜파게티 먹고 그러고 녹음하러 가는 날. 아니 갑자기 몇 시간 딱그 있었어 스케줄 사이에. 그렇지. 그래서 언니 나 이거 해야 되겠어, 야 빨리 가. 해. 해. 가. 그래가지고 그냥 행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라라 와 n 냐고 이러면서. 깨라라 <웃음> 와 like 지금 언니 거 보면서. 아씨, 나도 이걸, 아, 내가 왜 먼저 생각하지 못했을까. 와, 이건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왜냐면 먹방은 너무나도 많지만, 사실 이거, 나같이 성격 급한 사람은, 이거 올해는 못 보거든요. 그 근데 먹방도 있으면서, 그 먹은 거를 음악으로 표현을 한다는 게. 너 너무 도와준다고 사람들이 욕하겠다. 아, 욕하는 게 아니라, 사 진심이야, 지금 보니까. 근데 진심인 게 진심이야. 저는요, 지금은 출발은 제가 먼저, 지금 1 5 0 0 0든요 너무 잘나지? 깨꼬가 진짜 100만 유튜버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요꼭 봐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 몇명 이름 될까? 너무 <웃음> 좋아해. 어, 저는 너네다 디바제시카. 디바제시카 너무. 나도 좋아해요? 사랑해. 나 진짜 좋아해. 어, 디바제시카님한테 제가 꼭이 영상을 보라고. 이거 끝나 이 새. 아니면 그때 뭐 인하 언니랑 진짜 수현. 아, 나그머즈 금발... 예? 아니 근데 본인이 예? 먼저 본인이 먼저 얘기했대. 디바제시카. 아, 그거 진짜 사실이야. 네가 며칠 전에 인하 언니한좋아했어 근데 제가 진 인하 언니보다 아, 시... 네. 소머즈가 나한테 디바제시카를 먼저 얘기했다. 어. 근데 제가 언니 얘기를 좀 귀등으로 흘리는 경우가 있어. 요왜냐면은 얘가 나랑 어릴 때 같이 살아가지고 나를 그냥 밥으로 봐. 네. 아 그게 한 살만 어려도 다 언니 그레시로 존대만는데 나한테 야 김수현. 야 아니야 언니랑 나랑 약간 뭐 이렇게 미드라든가 이런 취향이 겹칠 때도 있지만 좀 상당 부분 좀달라가는 어, 부분이 있지. 어 그래서 약간 뒤쪽으로 듣는데 나중에 이나오는 약간 팍팍 꽂히는 또 그런 마성의 도 그. 그죠 왜냐면 가사를 쓰니까 그단어의 포인트가 쫙 이러면 너 이거 안보았니이거꼭 봐봐. 약간 이래서 진짜 봤는데 디바시식한테 완전 빠졌단 말이 거예요. 그쵸. 근데 언니가 그 전부터 디바레시한님한테 엄청난. 나 진짜 사랑해. 나 완전 안본게 없을 정도로 거의 다봤어 어, 너무 팬 휘어서 팬이어가지고 네, 동생도 진짜. 좋아해요. 아 정말? 네. 어, 그리고 사촌 동생도 좋아해. 아! <웃음> 어쨌든 우리 모두 디바 조지의 팬이라서. 그래서 땅. 그나 사실 누구 되게 좋아하는 줄 알아? 그리고 푸란. 넉파르 BJ인데 진짜 되게 유명, 진짜 엄청난 사람인데 응. 너무 그것만 보면은. 먹방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 근데 그분께 제일 나랑 음식 취향이 맞아 아, 진짜? 약간 느끼하면서 뭐 너도 되게 좋아할 스타일인데 오, 뭐 드셔? 전 살찌는 거 많이 먹는데 응. 응. 응. 내가 차마 너무 비만이라 저걸 먹었다가는 병 걸릴까? 그분은 날씬하시고? 그분은 진짜 날씬해 40몇kg 이 정도고 응. 응. 응. 그래가지고 막뭐 먹을 때 보면 거의 생크림에다막꼬꼬리 막 넣고 막 이런 정도야. 아. 근데 그게 되게 맛이 없고 어? 이런 게 아니라 아, 진짜 한번 먹고 싶은데 잘안 되겠다 이 정도인데 진짜 맛있게 드시는데 살도 안찌고 진짜 볼 때마다 너무 부럽고 너무 재밌게 보고 있을 거예요 진짜? 사랑합니다 아, 갑자기, 갑자기. <웃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해. 어, 지금은 어쨌든 언니는 뭐2천명이좀안 되고, 저는 1 5천명이좀 넘었지만, 내가 네. 언니한테 그랬어. 언니, 구독자 연연하지 마. 그래. 나중에는 언니가 진짜 말도 안 되는 팬덤이 생길것같다 왜냐면은 아, 안 봐서 모르는 거지. 한번보면 빠져든다니까. 여러분 좀 봐주세요. 음, 그리고 저는 사실 언니한테 나중에 묻어가려고요. 야, 무슨 소리야. 지금 남들이 웃어요. 어. 지금, 지금 이미 남들이 웃어. 어, 남들이 웃어, 지금. 남들이 200만, 300만, 진짜 음, 0만 느낌이야, 지금. 어. 언니! 잘라서. 어? 우리의 미래야. <웃음> 아、 아, 미래야 이러면 <미래> <미래> 이거 효과도 볼수 있어? 할수 있어. 우리 미래야. 이렇게 아무 말 대잔치 같지만 정말 뼈 있는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너구리 그 콘텐츠도 예? 같이 해서 노래를 지을 거고. 너구리를 먹어야지만 어, 각색이 게... 어, 오고이떠 어, 어, 너구리를 한번 먹고 그 응. 영상도 여러분들이 기대를 많이 해주셔서 좋을 거 같아요. 너무 응. 웃길 거 같아 진짜. 이 옷이 지금 언니랑 나랑. 근데 응. 제가 사실 보여줄 수가 없는 게 얘는 큰데 난 너무 쫄티라서. 똑같은 옷을 마치고. 네. 사이즈가 똑같은데 얘는 크고 저는 딱 달라붙는 상황인 거예요. 저희가 약 10년 전에 둘이 게. 둘이 맨날 <웃음> 똑같은 옷. 둘이 있어. 살겠냐고? <웃음> 아, 둘이 맨날 똑같은 옷, 똑같이 맞춰가지고 나빅사이즈나 3, 4, 1 이렇게 해 약간 1인데도 크고, 나는 3인데 딱 맞고 이렇서 계속 <웃음> <둘이서> 커플룩 <웃음> 날마다 그런 거돌아다니는고 근데 내가 오랜만에 커플룩 입자. 혹시 없냐 했는딱 그래. 있어가지고 아우 너무나도 귀엽네 어, 어쨌든 저요? 오늘 약간 합방좀 성공적이었던 것 같고 네 성공적이에요 괜히 아, 혼자 녹음하면 되아 네. 정말 다음에 너구리 우리 먹는 거 어? 그리고 노래 기대해 주시고 네. 앞으로 써머즈 채널 네. 그리고 제하월드 채널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얘가 약간 그 진행 욕심이 있네 써머즈라고 이렇게 반짝반짝한 거좀 자랑하고 싶어서 살짝 불을 꺼봤어요 <웃음> 그리고 갑자기, 어. 우리가 또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맞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것만 하고서는 끝낼 수가 없어가지고 맞고, 마지막 어, 엔딩으로 둘이서 빼곡으로 부르던 브라운 스톤에 우리 좀 연습 좀딴것좀 하자. 그래. 이거 몇년 동안 부르는 거야? 조금 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핫 포브유 들려 드려록 하겠습니다. 얘를 부스터 하고날것 같은 느낌으로? <웃음> And close to my heart, I was yours. I thought that you were mine right from the start. w e m e about to be as one, but you pray your game. Oh, yeah, love to share. Oh, yeah, and love and magic's g o n e i never wanted Why couldn't it be to not to r e a d It's too late I wanted half of you Of you, oh, you. Of you Of oh, you It's too late <웃음> 좀 망했다 I w a n t to half oh, of you, you.